이번 시간은 아우디 A7, 3.0 TFSI, 하체 링크, 프론트 디스크,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교환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누적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체 소음 때문에 입고된 차량인데요. 센터를 통한 견적 확인시 수백만 원의 견적이 놀라다 잠깐의 시운전만으로도 찌그덕 덜거럭하는 소음이 들리며 디스크도 심한 변형으로 패드와 간섭이 생겨 저속주행시 쇳소리가 들리는 상태였습니다. 하겐 브레이크 패드와 브렘보 디스크를 준비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세라믹 재질로 분진도 없고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패드이며 센서를 포함해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디스크는 브렘보 제품으로 아우디 생산라인에 순정 파츠를 공급하는 많은 업체 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상태가 양호한 트랙 링크를 제외한 모든 링크류가 교체됩니다. 가이드링크, 어퍼링크, 그리고 커플링 노드의 모습입니다. 각각 링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 전부해두었습니다 해당 부품들을 고정하는 볼트 및너트류모두 신품으로 교체됩니다. 아우디 센터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격은 사악하네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차 레벨을 확인 후 에어 서스펜션 잭모드를 세팅합니다. 최근 나오는 BMW나 벤츠와 달리 아우디 차량들은 별도 메뉴 진입을 통해 세팅해줘야 합니다. BMW 벤츠와 마찬가지로 아우디도 전용 잭포인트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패드만 된채 차량을 올리면 잭 포인트에 파손이나 변형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프론트 휠 양쪽을 탈거합니다. 언더 커버를 탈거하고요. 교체전 육안으로 확인한 상태를 보아 가이드 링크 부싱은 터지면서 봉입된 오일이 흘러나온 흔적이 보이며 트랙 링크는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부싱의 크릭이나 변형 또는 터짐 현상도 없었고요 가장 먼저 커플링 로드를 탈거합니다 부싱이 파손되어 볼트를 풀지 않아도 찌그덕거리며 자유롭게 움직이네요 소음 유발의 일등공신일 것 같습니다 신품 장착은 작업 맨 마지막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티롤바를 탈거합니다. 탈거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서죠. 작업 후반 공차 체결 시 안티롤바 부싱을 신품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탈거한 후 유분기가 없도록 파츠클린을 이용해 깨끗하게 세정해주고요. 어퍼함을 탈거할 차례입니다. 어퍼함을 탈거하기 위해선 에어쇼바를 이력해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로워암에 고정되는 쇼버 고정볼트 및 너트를 탈거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처지지 않도록 잘 받쳐주고요 워시력 탱크를 비롯해 에어쇼버 너트를 탈거합니다 쇼버를 이격하면 보시는 것처럼 어퍼암 링크를 탈거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기존 고품의 상태를 보았을 때 상태가 좋지 못해 보입니다 정상이라면 부심만 장착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비틀림만 허용해야 하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면 바로 제자리로 회귀하지 못하거든요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신품 볼트를 사용해 손으로만 끝까지 돌려 가체결해주고요 볼조인트는 공차체결이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신품 볼트 및 너트를 장착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 줍니다 탈거했던 에어 쇼버 너트도 규정 토크로 체결해 줍니다 로워엄에 고정되는 쇼버 고정 볼트 및 너트를 같이 체결합니다 이 부분 역시 공차 체결 시 토크 체결을 진행합니다 어퍼엄 작업이 끝났으면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오늘 작업의 끝판왕 가이드링크 입니다 두개의 로우웜 중 실질적으로 요철을 받을 때 수평으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품입니다. 우선 방열판을 탈거합니다. 부싱쪽 고정 노트부터 풀어줍니다. 가이드링크는 차체와 연결되는 부싱 고정부와 트랙로드에 연결되는 볼조인트로 총 두곳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볼조인트 탈거를 위해 플러를 사용해 줍니다 고품을 탈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신품 너트를 이용해 체결해 줍니다 초수성 역시 같은 과정을 이어갑니다 볼조인트는 공차 체결에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토크 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줍니다. 조수석 쪽 어퍼함 교체를 진행합니다. 프론트 디스크 교체를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캘리퍼를 탈거 후 와이어를 이용해 잘 고정시켜줍니다 디스크 고정 볼트를 탈거하고요 그런데 디스크 고착이 매우 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허브 고정부와 한몸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미 외부로 보이는 부식 상태로 예상은 했으나 생전 처음 만나는 고착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정도 되면 탈거가 되는데 말이죠 아주 힘겹게 탈거 완료했습니다 반대편도 탈거해줍니다 신품으로 교체 후그리스를 듬뿍 발라 허브에 밀착시켜줍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합니다 신품 패드 장착 전그리스를 높여 해 장착해주고요 센서도 함께 교체합니다 신품 볼트를 사용하기에 나사 풀림 방지지는 필요 없습니다 크랜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주고요. 아우디는 토크가 꽤센 편이네요. 디스크 및 패드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대편도 교체를 진행합니다. 이제 공차 체결을 할 차례입니다 작업 전 측정했던 공차 레벨로 세팅 후 토크 체결을 해줄 차례죠 어퍼함을 비롯해 쇼버 고정 볼트를 규정 토크로 체결해 주고요 가이드링크도 체결해 줍니다 탈거했던 센서도 다시 장착해 주고요 신품 커플링 로드를 장착합니다 안티롤바 및 커플링 로드는 양쪽 휠을 장착 후 장착합니다 조수석도 운전성과 마찬가지로 공사 체결을 진행합니다. 유분기 없이 깨끗하게 세척한 안티롤바를 신품 부싱과 함께 장착합니다. 안티롤바 및 퍼플링 노드는 양쪽 휠을 장착 후공사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작업을 위해 탈거했던 방열판과 엔진 하단 브레이스 그리고 언더 커버를 다시 장착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휠, 볼트를 체결하면 아우디 A7 한채링크 교체가 종료됩니다 교체된 부품들을 나열한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디스크와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디스크는 심각한 변형 뿐만 아니라 마모 한계도 이미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역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요. 조금만 더 조용했으면 경고등이 들어왔을 것 같네요. 열배력에 강한 브랜보 디스크와 로터 공격성이 적은 하겐 세라믹 브레이크 패드를 매칭했으니 오래도록 신품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가이드링크 볼 조인트 부분입니다. 볼 조인트 마모로 유격이 발생하여 찌그덕 또는 딱딱하는 소리를 유발했으나 이제 신품으로 교체했으니 걱정 없습니다. 어퍼한 볼조인트 부분도 마모로 인한 유격이 발생해 소음을 유발했겠네요. 탈거한 커플링 노드의 모습이고요. 안티롤바 부싱의 모습입니다. 모든 볼트 및 너트류는 아우디 정품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작업 종료 후 오랜 시간을 들여 테스트 드라이빙을 진행해 승차감과 모든 하체 소음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